특이성형학회장 고익스입니다 실제로 그 필러 필러 1cc 를제 손에다 짜고 좀 있다가 다시 이게 정확하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 이런 시간을 갖냐면 나는 필러 1cc 를 넣는데 이쪽으로 흘러서 여기까지 가슴 윗부분이 불룩해져요 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필러 ECC는 도대체 어느정도 양이 되는지 그리고 이 양이 내 여기 그 다음에 코 이런 데에 얼마나 볼륨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필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딱 끊어서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바늘을 끼고 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필러 1cc의 양입니다 다시 한번 확대돼서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필러 1cc 입니다 1cc 를 한번 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고 실제로 1cc 를다 짜도 이 정도 양 밖에 되지 않고요 이 정도 해서 모으면 이 정도 양이 답니다 이것이 1cc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되게 많은 양도 아니고요 얼굴 전체를 넣으면 한 20cc 정도 들어갈 정도로 1 c c 양은 단지 이정도 우리가 팔자주름 같은 데다가 하죠 그럼 여기다가 이마, 이만한 양을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 부분이 부풀릴 정도 넣으려면 물론 기술이 되게 좋아야죠 그렇지만 이 양이 이만큼이 이렇게 떠서 여기까지 줄줄 흘러서 이것은 좀 상상이 좀 지나칩니다 그럼 만일 여기 이게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흘러서 내린다면 이 흐른 길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갑자기 점프해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 중간 과정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양상이 보일 텐데 대부분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난 필러를 맞은 다음에 여기가 불룩해지고 그다음이 위쪽도 블룩해지고 뭐 이쪽으로 퍼져서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런 상상들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, 제가 이렇게 만진 이양 정도가 필러 1cc를 여기다 붙였을 때의 양입니다. 그러니까 더 이상 많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게다가 이 필러 1cc는 히알라제로 잘 녹는 1c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안심하시고 많이 걱정이 되신다면 언제든지 와서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.